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이번에 좀 멀리 가볼까요? 시카고로 가볼게요. 시카고 주택가에 옷장이 버려졌어요. 가끔 왜 쓸만한 가구들이 나오면 필요한 사람들이 주워가기도 하죠. 자, 지나가던 이한 남성도요, 오, 옷장 있는데, 어, 옷장은 좀 그냥 그런데 그 손잡이가 좀 마음에 든다. 손잡이를 좀 떼가야 되겠다 싶어서 옷장 쪽으로 갑니다. 옷장 서랍의 손잡이를 때려가는 순간, 서랍 안에서, 서랍 안에서 예상치 못한 것이 나왔어요. 아, 뭘까요? 바로 도뭉치? 아닙니다. 바로 갓난악입니다. 아니 네가왜 거기서 나와 서랍 안에 이 갓난아기가 울지도 않고 가만히 누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성이 경찰에 신고를 해서 구조대원들이 이 아기를 인근 어린이병원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지금은 잘 치료를 받아서 건강한 상태라고 해요 근데 사실 이날 시카고도 굉장히 더웠다고 해요. 날이 더워서 조금만 더 방치가 됐다면 아이에게 위험한 상황이 있었을 수도 있고 그날이 쓰레기 수거일이었다고 합니다. 아기가 울지도 않고 가만히 얌전히 있었기 때문에 그 아무도 발견을 못했으면 그 서랍장 통째로 쓰레기차에 들어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 생길 뻔한 거죠. 야 정말 여러분 이런 속담 기억나세요? 버려진 서랍장도 다시 보자? 아닌가? 어쨌든 정말 천만 다행입니다 <목소리>